아버님이 수술을 받게 돼서 남편이 보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신을 맞 2차까지 접종했더라도 키트 검사는 필수라고 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필요한 게 바로 이 진단 키트인 것 같아요 좀 반신반의 했지만 그래도 어 거의 맞는다고 하니까 구성품은 이렇게 키트 2회분 테스터기랑 검사 결과지랑 그 다음에 코 속에 넣을 연부 생각만 해도 죠 좀. 설명서는 좀잘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테스터기 임신 테스터기 어, 동그란데도 콧물 넣었나 보 이건 시약 같은데 면봉, 으, 코깊숙이한열 <웃음> 번씩, 한쪽코에열 번씩, 두 번. 이렇게 양쪽으로 꼭 넣어서, <웃음> 저 씨앗에다가, 이렇게, 마구마구 흔들어서, 이렇게 저어야 되나? 네, 저어준 다음에, 저 뚜껑 마개를 꼭 덮어줘야 돼요. 그래야 스포이드 역할을 할것 같고 다 사용한 거는 꼭2차 가면 되지 않도록 봉지에 넣어 주시고요 테스터기에몇 그 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4분 정도 기다려주면은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나온대요 이제 반신반의 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락하거나 갑자기 입원하실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음, 바쁜 사람한테는 이 키트를 매, 집에다가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성이 나왔네요 에이.